안녕하세요 한박자시구의방호장입니다아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죠 네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공부했던 시간도 있었고 어 그리고 또 학생들 레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레슨도 막 하면서 그리고 또 가수들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가수들 또 앨범 프로듀싱 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간에 좀 어,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음, 여러분 그 달인 아시죠 달인 이 생활의 달인에 제가 어, 출연을 했었던 네,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,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트로트를 좋아서 많이 불렀고 어, 관심이 좀 많이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,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 어,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, 방송 출연의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뭐 아, 별건 아니에요. 아,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아그 아, 아, 월요일 그 719회 차거든요. 아, 네, 그거 저, 꼭 한번 생겨... 챙겨... 음, 보시고 이렇게 좀자 농담입니다. 연령... 자 아무튼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좀 들죠. 어, 예전 명상에 비해서. 좀 이렇게 어 그림도 좀 다르고 어 이제 한박자시고TV가 이제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느낌 괜찮죠? 네. 자어 예전에는 이 한박자시고가 이 콘텐츠가 보컬프렌즈 채널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트로트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어 조금 어색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컬 프렌즈 채널에 있는 컨텐츠들은 좀 젊은 친구들이 보는 그 컨텐츠들이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그 어, 사이에 껴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아 요거를 조금 더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아 트트 컨텐츠가 많이 있는 이 공간에서 좀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게 제가 그냥 확 분리해 버렸습니다 네. 그래서 어, 앞으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보다는 좀 살짝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리고 좀 다양해진 컨텐츠들로 채울 생각이에요 어, 제가 올리는 트롯 강좌와 뭐 이런 레슨 형식의 컨텐츠들을 어, 그냥 유지를 하,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 네, 좀 귀를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어, 트로 커버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아니요, 이거는 앞으로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브이로그 형식의 어, 컨텐츠도 올려서 어, 트롯생 여러분들이 좀더 어, 다양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 공간 안에서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자, 제가 이 보금자리를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, 괜찮겠죠? 네. 자, 오늘의 영상은 그래서 이 한박자시고 TV 채널 오픈 기념 영상이었고요. 자, 제가 짧게 이렇게 막 소개해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, 어,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책임감을 갖고 한번 이 채널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